네놀타 안녕하세요 소환이에요 오늘은 다이어트 꾸먹을 건데요 이거는 엄마가 꾸며줬어요 우와! 여기는 스티커들이 있고 시원이 소환이가 종이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쓸수 있는 공간들이 있네요 어, 여기는 이렇게 유튜브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엄마가 쓴 거네요. 이제 저도 한번 꾸며볼게요. 보다색을 시작해볼게요. 먼저, 짠. 마지막 장에는 이푸드피를 해볼게요. 피나나라 뿅! 우와 펜이 나왔네 이제 시작해볼게요 먼저 나의 이름은 박소원 소 원이 핸드폰이 없어서 그냥 하트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보관을 할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카드 스티커가 있어요. CD, 딸기, 양양, 햄찌, 그즈미 토토. 카드 스티커가 여기 4장 들어있어요. 여기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이거를 떼서 붙여주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양영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양영이가 어디? 어제 마지막에 썼네요. 내가 쓸 스티커 떼낼게요. 양양의 속지랑 그 다음 토토 속지 그 다음에 몽실의 속지가 있고 삼지 속지도 있어요 귀엽다 삼지 속지에서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쌀라뿅짠 여기에 좀 붙여줄까요? 이제 왕성이야 다이어리가 너무 너무 예뻐요. 특히 앞에가 양양이들이 많아서 너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나만의 다이어리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Thank you.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